그러니까, 없어져서, R은 R1 plus R2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병렬일 때는요, 요렇게 있을 때는요, I가요, I1 p l u I2란 말이에요. V는 전체 V인데, 여기 지나가는 게 V1, 여기 지나가는 게 V2. 그러니까, 여기서는 V는 V1는 V2란 말이에요. 근데, 어, 오매 법칙 하면요, I는 R분의 V잖아요. 그러니까, R분의 V는